안녕하십니까. 자, 어떻게 대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해칭을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응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매저 어, 지오메트리 그래가지고, 에어리얼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기능을 쓰셔도 되고, 단독 명령인 에어리얼을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사각형에서 원을 뺀,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에어어에서 사각형을 면적 추가하시고 또 면적 빼기 원 하셔가지고 일부분만 면적을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단순한 구조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다각형이다 그러면 조인 기능을 쓰시든지 아니면 피에디터에서 조인 옵션을 쓰셔야고요 또는 리전 바운드리 이런 독립된 명령을 쓰셔가지고 오브젝트 에러에 오브젝트, 객체 측정 기능을 해가지고 면적을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 이렇게, 음, 다각형으로 변환된 객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1, 특성 대화 상자에서 면적을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 좀더 이제 복잡한 형상이다. 그리고 곡선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해칭을 하는 겁니다. 해칭에서 이 해칭의 프로퍼티에 들어가면 에어리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뭐 건축에서는 면적을 계산해 내실 일이 많죠. 자, 그럴 때, 뭐, 원장실하고 강의실, 휴게실만, 내가 따로 면적을 알아내고 싶다. 그럴 때도 이, 바운드리라고 하는, 결국은 해칭의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면적을 계산해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 여기 있죠. 동적 입력. 여기 없으신 분들은 여기 동적 입력이라고 있겠죠. 어디있나요어 동적 입력 있죠. 이걸 체크하면 여기 나타날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한번 작업해보죠. 켜놓고요. 일단 유틸리티에 보시면 길이 분할, 여기 거리입니다. 반지름 각도, 면적, 최적 여러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구석점 찍고요 두번째점 세번째점 시계방향이든반시계방향이든 순차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엔터 하면 영역 50 곱하기 50이죠 결국은 2500이 나오는 겁니다 둘레이죠 50이 4개 있는거니까 4 5 20 2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종료하죠 또는 만약 에 이게 꺼져있다 그래도요 가능합니다 지금 켜놓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매저 지오메트리 기능을 쓰셔도 됩니다. 이 기능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에어리어라고 하는 독립된 명령을 쓰셔도 됩니다. 첫 번째 구석을 찍는 거죠. 찍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엔터치면 이렇게 영역이 나오는 겁니다. 자, 원을 빼보자. 에어리어 하시고요. 어, 객체가 있고 면적 추가, 면적 빼기가 있는데 객체란 건 뭐냐면요, 이렇게 뭐 폴리 폴리선이라든지, 뭐, 그렇죠 원, 다각형, 사각형, 이런 것처럼 객체 단위로 선택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열어 하시고요. 사각형에서 원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면적 추가부터 하셔야 됩니다. 면적 추가, 첫 번째 구석 찍고, 찍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엔터. 한 다음에 이제 면적 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체. 원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녹색에서 원을 뺀 나머지 부분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얼마죠? 예. 2185가 되는 겁니다. 그죠 2500에서 약 300을 빼버리니까 2185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해칭 기능을 쓰셔도 됩니다. H 하시고요. 해칭 스타일은 뭐 어떤 걸 쓰시는 상관이 없어요. 아저 클릭해 보시죠 자 그런 다음에 해칭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1 눌러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2185면적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이게 저기 뭐 뭐랄까요 치수가 있어 가지고 치수 고리 탐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실제는 어, 뒤로 해칭이 다되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185 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칭 옵션을 쓰셔야 됩니다 자지워보죠딜리트요자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다각형이자 개별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경우라면 해칭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보죠. 첫 번째는 조인하는 겁니다. 자, 조인 엔터 여러 개의 선들을 다 선택하고 엔터하면 하나의 다른 선으로 조인된 겁니다. 폴리라인으로요. 자 그다음에 폴리라인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1 눌러 보시면 면적 보이시죠? 2호 이상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걸 한번 다시 한번 X 폭발을 시키죠 개발선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방법은 P-Edit를 이용하는 겁니다 P-Edit 하시구요 쭉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중 하시고 선택하면 폴리선이 아니니까 폴리선으로 바꾸겠느냐 Yes 그 다음에 Join 지금 점대 점이 다 붙어있죠 거점 길이요 영어로 그러니까 입력하시면 되겠죠 Enter Enter 하면 폴리선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1 눌러보면 2,5,2,4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X 다시 한번 폭발시켰습니다. 개별선으로. 그 다음에는 리전입니다. 리전. 객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엔터 하면 이렇게 영역이 된 겁니다. 이렇게요. 리전은 왜 많이 쓰냐면 하평면도 한번 볼까요? 약간 등각으로 보죠. 그 쓰리 도구 있죠. 혹시나 이게 안보이시는 분은 마우스 오른쪽 탭 표시의 쓰리 도구 체크하시면 됩니다. 리전을 해야지만 이게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전 기능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지워지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컨트롤 Z로 되돌리죠. 자 폭발해 보겠습니다. X. 리전더 폭발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바운더리를 써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하시고 점 선택하는 거죠. 그럼 이 영역 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점을 선택해서 요고리병역 탐지할 거, 안쪽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요 선을 가지고 폴리 선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영역으로 만들 것인지 폴리 선 아니면 영역 이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어디 있냐면요. 홈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해치 그라데이션, 경계. 이 경계가 바운드입니다. 결국은 해칭의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폴리선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찍고요. 클릭하면 엔터치면 이렇게 폴리선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컨트롤 1 누르면 2호2 2호 4 나오겠죠? 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에어리언한 다음에 객체하고 이 폴리선을 찍으면 영역이 2호2 2호 4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죠. 결국은 하나의 단일선화 시킨 다음에 컨트롤 1. 특성 대화 상자에서 내용을 하시든지 면제를 확인하시든지 그렇죠? 에어리어에서 오브젝트 객체 그렇죠? 에어리어에서 객체 하셔가지고 객체를 찍어주면 개별 선일 때는 이게 불가능한데 객체를 찍어주면 이 음, 이상 나오는 것을 영역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자, 해치를 한 지워보죠 요것도 한번 지우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이 영역에서 이걸 또 빼고 붙이고 뭐 하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보다는 하실 수는 있겠죠 억지로 억지로 한다그러면 그렇지만 좀더 쉬운 방법이 있죠 해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을 쓰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색을 하시든 뭘 하든 이렇게 해칭을 하는 겁니다 엔터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을 선택하고 컨트롤 1 눌러보면 바로 영이 나오겠죠 면적 2182 그렇죠? 어, 또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뭐,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m 텍스트 하신 다음에, 자, 클릭, 클릭 하시고요. area, 면적은, 필터 값을 가져오는 거죠. 자, 여기서요. 저는 객체로 하겠습니다. 요 객체, 해치 객체 있죠? 요거 누르시고, 해치를 한번 찍어보시죠. 그럼 해치 객체의 전체 면적을 표시하겠다. 십진으로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밀도, 뭐, 소점이야. 둘째까지 해보죠. 그래서, 자, 추가 형식 누르면 여러분이 또 추가 형식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보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키워볼까요? 이렇게요. 218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해칭을 수정을 해볼까요? 영역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요, 요 부분 있죠? 엔터. 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바뀌지나요? 안 바뀌죠 리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 6 8 이렇게 동쪽으로 여러분이 병경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해치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음, 추가하는거죠 선택 요거를 선택하면 엔터치면 거기서 해칭이 빠지겠죠 다시 한번 리젠하면 어떻습니까 요렇게 218이라고 보이는게 보이시죠 요렇게 뭐 특정 객체의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값을 mtxt에 필더 형, 필더 기능을 이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따로 추출해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거 해체를 쓴다 그러면 좀 이상한 형태였던 영역 같은 경우를 영역의 면적을 쉽게 여러분이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번째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자 여기서 요 저는 알고 싶은게 뭐냐면 원장실 1,2,3,4 그리고 휴게실 요거의 면적을 알고 싶습니다 뭐 개별 면적을 아실수도 있을 것 같고 전체 면적을 알고싶을 때도 있겠죠 자 저는요 어, 에어리어 라고 하는 별도의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해칭을 하기 위해서 저저 저, 해칭 결국은 제가 써보지 않은 것은 바운드리 기능입니다 근데 해칭 어떻습니까 이게 뭔가 있으면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부분이 이 제외되고 한번 해보시죠 경계를 작성하시면 점이 점을 찍으면 어떻습니까 엔터 쳐보면 이렇게 이걸 한번 모브 해볼까요 move 좀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좀 확실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숨겨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끄기 하겠습니다 끄기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필요없는 거는 좀 숨겨놓고 그 다음에 잡아서얘 얘로 예.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봉지 입력 꺼버리겠습니다 예. 얘가 들어있는 레이어 숨기고요 요거. 글씨 그 다음에 문자다 숨겨놓고 요거 있죠? 이렇게 숨겨놓고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운더리로 쓰겠습니다 바운더리 있죠 그 다음에 점 선택하죠 일단 폴리선으로 만들겠습니다 첫번째 영역 그렇죠? 지킨건가요? 죄송합니다 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구분이 잘 안되네요 자그다음에 다시 한 번요 바운드리 하고요첫 아, 번째 점 선택하겠습니다 요거 찍죠 두 번째 점이요 이게 지금 선택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아에어리어가 지금 숨겨져 있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꺼져 있어가지고 영벌레이어저 여기로 에어리어로 맞춰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다 없애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 없는 레이어를 숨기는 겁니다 다 보이게 해보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그러면 깔끔하게 한번 창을 닫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리전 한번 해줄까요 숨기겠습니다 객체를 숨기는 거죠 요거 요거 원장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숨기겠습니다 엔터하고요 그 다음에 요 레이어가 켜져 있는거 보이시죠 바운더리로 음, 경계를 추천해 내겠습니다 폴리선으로 생성하겠습니다 경계는 요점을 찍었어요 그럼 요렇게 약간 하이라이트 되는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점을 찍었어요 됐죠 자이 점을 찍었습니다 잘 안되죠 일단 요 두개 가지고 엔터하면 하나가 만들어진겁니다 여기도 있고요요 영역 있죠? 또요 영역도 있습니다. 어, 가끔씩, 어 이게 완전히 폐곡선인데도 잘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리젠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사로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운더리로 하죠. 점 선택하신 다음에요. 이 점, 됐죠? 찍고, 찍고, 찍고, 엔터. 하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감추고, 이, 에어 있죠? 음, 우리가 바운드리로 추출한 경계만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고립 기능을 쓰시면 돼요. 분리, 아이솔레이트. 찍고, 요 빨간 선을 한번 찍어보시죠. 그럼 요거에 이놈이 들어있는 레이어만 딱 남게 되겠죠. 이렇게요. 오늘 요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편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로 잡힌 거죠? 폴리선으로 영역이 추출된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물론, 개별적인 어떤 면적을 확인하고 싶으면 선택하시고 컨트롤 1 누르면 면적이 나오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에어리어에 그렇죠? 객체 선택하시고 이 객체를 한번 찍어 보시죠. 그러면 그객체의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영역. 에어리어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그렇 근데 만약에 뭐 전체 면적이 다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단일 영역을 합쳐보죠. 그러면, 유니 i o 이란 명령을 쓰면 됩니다. 하시고, 객체를 한번 쭉 선택하시고, 엔터 쳐보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잘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유니 i o n 이란 명령어는, 리, 전 region 있죠? 리전으로 바꿀 때만 이게 유니 i 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리전 하셔가지고, 다 선택하고, 엔터 하면, 이제 개별 리전이 생성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유니 i 하시고 객체를 다 선택하겠습니다 엔터하면 하나의 단일 이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빈 공간이 인식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틈이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mtxt e 하셔가지고 이쪽에 요 이렇게 해서 토 total area n area 할까요 none 필드 있죠 객체로 하겠습니다. 객체 요거 누르시고 열리전 찍어주고 면적 십 점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자 어떻습니까? 뭐 생각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유용할 때가 많겠죠. 그렇죠? 자 나중에 뭐 수정할 일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더블 클릭하셔서또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음. 근데 만약에 저게 아 이게 밀미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변환비율을 1대 1000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공세기가 빠지겠죠. 반올리면 됩니다. 1대 1000으로 하시고요. 꼬리말에다가 밑에 세작 어, 밑 첨자는 어떻게 되죠. M3 이렇게 쓰자니까 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닫게 하시고요. 뒤에다가, M 하시고, 3한 다음에, 이 부분을, 위첨자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만약 이게, 실제로 이제 영역이 뭐, 이렇게 수정을 통해서, 벽을 옮긴다든지 수정을 통해서 영역이 바뀐다고 치면, 얘도, 리젠 하면, 업데이트 하면, 영역이 재계산이 되겠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뭐, 계산기를 쓴다! 그럴 때입니다. 요, 계산기 있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어, 칼컷 써보자 그럼 이렇게 계산이 뜨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돼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얘를 찍어보죠. 그럼 얘에 대한 어떤 뭔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여기 단위에서는, 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1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속성 대화 상자가 뜨겠죠 거기서 면적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계산기 있죠 이거 눌러 보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얼마라니?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경우에 따라서 어 이게 어, 밑길인데 그렇죠? 단위위형 뭐 길이를요 면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면적으로 할 건데 지금 원본이 얼마라니 얘기입니까 2520인데 얘가 지금 어 그래서 밀리미터 세제곱이란 얘기죠. 근데 이거를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요. 더블 클릭하는 순간 복사됐다 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실제로 이게 뭐 클릭하면 따닥하시고 어, 이걸 영으로 해볼까요? 0이 되어 있다는 가정에서요. 더블 클릭하고 여기를 한번 클릭해주면 값이 복사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밀리미터가 세제곱이 미터 세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어, 식으로 여러분이 변경하시면 되겠죠 아, 미터 대신에 나는 뭐이를 인치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인치 단위로 환산돼서 보이는 겁니다 인치제곱 그렇죠 요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환산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요번을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네요 면적이니까 이건 최적이죠 면적이니까 어, 얘를 더블클리어 하셔가지고요 추가 형식에서 이게 1mm가, 아, 1m가 1 m m 가아 1,000분의 1미리죠 그러니까 공이 6개 되어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요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여기를 3이 아니라 2가 되어있죠 이렇게 네,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yes, 시죠152 그럼 실제 계산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선택하고 자 컨트롤 1 누르셔 가지고 여기서요 계산기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을 하죠 원래는 밀리미터 그렇죠? mm 제곱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예. 미터 제곱으로 바꾸면 152.03866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반올림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병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좀 정리를 해보죠 예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일단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바운드리 명령으로 예, 추출한 겁니다 바운드리 명령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노트패드를 한번 열어보죠 자 필요한 부분만 바운드리 그러니까 레이어를 좀 조작하셔가지고 레이어요 어 조작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감춰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운드리 있죠 바운드리 명령을 이용해서 경계를 추출한 겁니다 경계추출 자그 다음에 바운드를 할 때, 아예 처음부터 리전을 하셔야 되지만, 혹시나 폴리곤을 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한 겁니다. 리전을 변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유니언 합친 겁니다. 합치고, 유니온된 것을, 이제, 면적을 측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m t e x t 에 필드에다 연결하면 되겠죠. 필드 연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런, 음, 어떤 필요한 부분의 어떤 면적을 추출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활용성이 좀 뛰어나지 않을까. 해칭을 잘 쓴다면, 해칭만, 이겠죠? 해칭 한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왜 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여러가지 의미로 해칭을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면적을 추출하기 위해서도 해칭 기능을 활용한다 그러면, 특히 해칭의 특수한 유행이죠. 이 파운드리 경계를 추출하는 기능을 활용한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면적을 계산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